우리 정부가 3천억 원 넘게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3천억 판정 나온 거에 대해서 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3천억 원 우리 정부가 미국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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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당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빌딩도 론스타의 헐값으로 넘어갔습니다. 론스타는 3년 뒤 차익으로 2,500억 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빌딩 매각으로 거액을 챙긴 뒤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수천억 원을 벌어드리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가 결국 나중에 천억 원 가까이 세금을 소송을 통해서 결국 세금을 물게 됐습니다. 단기간에 이익을 챙겨서 팔고 나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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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에 따라서 이대로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약 사십육억 팔천만 달러 약 육점일조 원, 원 중에서 이억 천육백오십만 달러 약 이천팔백억 원이 나오게 네요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삼천억 원과 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애초에 론스타가 청구한 약 6조 원이 부풀려진 것이란 지적이 있었는데요. 론스타의몸 담았던 한 관계자에게 론스타의 속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족하는 왜냐하면 깎은 돈을 받으면 그러니까 론스타는 행복하죠. 이렇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 당시에 계약대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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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수년간 론스타 사태를 주목해온 전문가들과 판정문을 분석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계속 방어를 하려고 해요. 요양카드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승인이 늦어졌다. 론스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양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리가 그렇게 팔려고 했던 방식으로, 방식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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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환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20년간 외환은행에서 일했던 그는 은행이 팔리기 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요게 지금 우리 이 외환은행 이 팔랑개비 팔랑개비. 아, 바람개비. 아, 바람개비. 아, 바람개비. 바람개비. 음... 이게 외환은행 로고입니다. 99년, 2000, 2001년도 직원들이 엄청나게 국내외에서 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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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실 금융 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승인이 가능하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규정 해석에 있어 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걸고 넘어가면 산남한상이 모두 증명을 요구되고 결국 독소 조항이 될 겁니다. 재정 경제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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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대주주가 될수 있는 어떤 예외 조항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4% 이상의 이제 보유를 승인한 자체가 완전히 이건 범죄행이야 되는 거죠.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넘게 가질 수 없습니다. 마치 부실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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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가 관계 회사 몇 개를 기재하지 않은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2003년도에도 넣었어야 되는데 빠졌었고 그리고 이거는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있는데 왜 빠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얘네들 합치는 순간 비금융 자가 되니까 론스타가 신고한 관계 회사는 국내외를 합쳐 23개인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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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문에 설치를 했죠. 이 결정문에서 하나의 수학이라고 하면 적어도 어그 우리 금융감독 당 당국이 금융위원회가 실제로는 심사를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입니다. 론스타는 사무펀드어서 여기 이제 그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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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를 끌은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수 있는 대로 최단기간 내에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자, 외양카드 주가 조작의 범죄자인 론스타에게 그냥 팔고 나가게 하는 게 되냐. 51%를 한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시장에서 분산 매각하게끔 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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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경쟁하는 인터뷰는 유찰 안 하고 계셔 가지고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님 보시죠. 어, 네. 저희 MBC p d 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이번에 론스타 SDS 관련해서 제가 취재 진행하고 있어서 말씀 한 마디 여쭙고 네. 싶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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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어, 만약에 이게 서로 공모 관계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거주장을 그 할수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한국의 경제 관료들과 그 론스타는 마치 한배에 같은 이익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기 돼버린 거죠. 자신의 원죄를 숨기기 위해서 산업자본 문제를 안 다루기로 한거아니냐 저는 ISDS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허물,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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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론스타 ISDS 판정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릴 음, 말씀이 없는데. 그 ISDS에서 왜 론스타가 산업자분이라는 거다 주지 않았는지. 음, 글쎄요. 건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국회 보내의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은그 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총리께서는 그걸 관여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 내용으로 그, 그 내용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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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에 관해 있었는데 그때도 바로 오늘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서 스스로 제가 회피를 해서 제가 의사 결정에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대응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심리하는 데도 가 있는 분이 그러면 단장은 왜 맡으셨어요? 그는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산업자본을 다루지 않기로 한건 정부 법률 대리인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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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부당한 행동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에 대한 책임을 부정 감사 책임 소재를 이의원님께 혹시, 혹시 좀 직접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일각에서는 당시 금융위 소속 주의. 인원들에게 주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 주시라고. 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주의.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검사 시절 론스타 수사를 담당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가 소속된 론스타 수사팀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유죄로 이끌었습니다. <놀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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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서류를 통해서 본인 거라는 거는 뭐 충분히 100% 입증이 됐고 어 틀림없는 본, 그 스티븐니 동일인 인물이라는 건또다 입증이 됐고 그동안 10여 년간 전혀 추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우습게 생각하고 있겠죠. 한국 정부에날 잡으러 와 10년 동안 아무 액션이 없었는데 그렇게 안심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유저지. 안 기자가 알려 준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스티븐 리전 대표가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그 지금 MBC 피해 수첩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론스타 대표이셨던 스티븐 리씨 아니신가요? 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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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해고를 당한 직원들. 어떤 기준에서 내지도 모르는 어떤 급들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희망 퇴직을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합병을 키면서뭐 70%들을 뭐그 구조 조정에서 자르겠다 이런 얘기이 유리 없는 이죠 예. 인력 구조 조정 그서그 명성을 악명을 날렸다 한밤중에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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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의 중국집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당시 론스타에 인수된 회사 중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외환카드 직원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저항도 한번 못 해보고 그분들은 없어지는 거고 나중에 그것도 이제 비싼 값에 옹진에다 또 팔아치우고 수익 없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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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수의견을 따르는 우리 정부의 대상 액은 영원히 됩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으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한 푼도 에 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무효 신청을 하겠다는 근거는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소수 의견. 그런데 그 의견을 낸한 명은 우리 정부가 선임한 중재 위원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효 신청에 승산이 있을까? 저는 그 건에 이렇게 저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도 저그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고 의견도 많고해서 조금은 어렵 같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같이 뭐 제도에 관해서도 논의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교수의 의견은 법무부의 입장과 다릅니다. 법무부도 사실 이좀 오해하는 측면이 제가 있다고 보는데요.